안녕하세요 바니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신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묵묵보다 대답 없는 신의 무관심에 붕괴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없는 신에 대하여 실망하여 등을 돌리고 원망하며 신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신과의 불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 들려주는 신의 목소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의 목소리 신은 언제나 우리 모두와 소통하고 교류하며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간절한 우리 각자의 기도와 신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의식 속에서 대부분 신과의 불통을 선택하곤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의식 없는 기도 역시 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의 목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신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또한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어느 때나 늘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신과 교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들으려고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세밀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 이나 미신으로 간주하고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신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신과의 소통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늘 신과의 소통을 선택하곤 합니다. 부처가 그러했고 예수가 그러했으며 깨달은 수많은 선각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신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의 느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신은 여러분의 느낌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소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느낌은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느낌을 믿을 수 없다면 신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들었다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신과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소통수단은 느낌이지만 생각으로도 소통합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어떤 고귀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이 시작된 출발점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생각인지 신의 목소리인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당신의 느낌과 생각으로도 신이 당신과 소통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스단님 체험을 동원하고 그마저도 실패하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할때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깨달음의 기회는 체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의 기회가 꼭 체험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체험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은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의 소통 수단은 강렬한 느낌과 고귀한 생각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들을 체험하거나 그를 포함한 외부의 말을 통해 깨달음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동일한 체험에 대하여 힘들어하면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번 걸려 넘어진 돌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체험과 누군가의 말 중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신의 체험을 선택하십시오. 체험은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도구이며 신의 소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체험하지 않고도 깨달음 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느낌 과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느낌과 생각은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니아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